안녕하세요 햇살 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불륜녀 최승희의 꿈은 국내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단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딸 최은서도 차정숙의 집에서 가족사진을 보고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왔죠 엄마와 딸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퍼즐을 맞추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가정의 남자였다는 것인데요 최승희도 최은서를 지키기 위해 집안에서도 쫓겨나는 안타까운 스토리가 나오며 조금 동정심을 얻은 상태라서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뻔뻔한 서인호는 최승희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아내인 차정숙을 많이 미워하는 건 아니죠 차정숙이 오해장의 치료를 하다가 전기 충격에 쓰러졌을 때 심각한 표정 으로 달려가 서인호가 차정숙을 안았던 것을 봤을 때 서인호가 쉽게 차정숙을 버리고 최승희에게 갈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마디로 이도 저도 아니고 두 명의 여자를 모두 아프게 하는 나쁜 인간이죠. 작품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서인호는 자기애가 강한 인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항상 본인 위주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최승희에게 마음이 더 있지만 또 언젠간 최승희보다 차정숙에게 더 마음이 갈수 있는 인간이란 것이죠. 현재 차정숙에게 로이킴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인호는 차정숙을 아내로서 만 생각했고 여자로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아내에게 병원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접근하고 서인호는 차정숙과 로이킴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보기 싫죠. 그러면서 내 아내가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라고 의문을 가지며 차정숙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인호는 언제나 짜증을 잘 내는 최승희에게 점점 지켜갈 때 가정이나 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차정숙 을 보며 다시 차정숙을 좋아하는 전개가 나올 수 있죠. 최승희는 서인호가 본인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다시 차정숙에게 돌아가려고 하자 분노합니다. 그러자 자기애가 강하고 뻔뻔한 서인호는 최승희에게 최은서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를 제안하죠. 그 말을 듣고 최승희는 그동안 서인호에게 느끼지 못했던 아주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최승희와 서인호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집에 와서 눈물을 보이는 최승희 딸인 최은서가 이런 내용을 듣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서인호의 이중생활이 최은서가 병원과 차정숙에게 폭로함으로써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승희와 서인호의 사이가 어떻게 언제쯤 틀어지게 될지 예상이 가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뻔뻔한 서인호가 벌을 받고 착한 차정숙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햇살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